안녕하세요. 네모 꼬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세신을 접어볼거예요 색종이는 3장이 필요합니다. 먼저 프레임부터 접어보겠습니다. 검은색이 뒤로 가게 해서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. 다음 뒤집어서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뷰 펼쳐주세요 다음 이 양쪽 부분을 누르고 다른 양쪽 부분도 이렇게 눌러서 이 틈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눌러 접어주세요. 나머지도 똑같이 눌러 접어주세요. 이 주머니 부분을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 이 면과 면이 알맞게 맞히도록 접어주세요 나머지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. 이거를 접어볼 거예요. 연한 파란색이 뒤로 가게 해서 가로, 세로로 접어주세요.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다음 뒤집어서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집어서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이름 코어도 완성입니다. 다음 그립을 접어볼 겁니다. 자 우선 노란색이 뒤로 가게 해서 가로 세로로 접어주세요.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 뒤집어서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다음 또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음 이 상태로 그대로 오므리면은 라인 그립이 완성입니다 자 우선 코어를 프레임에 끼워 넣어 줍니다. 다음 이네 부분만 덮어주세요. 다음, 요 꼭지점이 이 가로선과 세로선 이 중간 부분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 이것을 내려주세요. 그 다음은, 이 면이 이 가운데 주름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면이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상태로 이 밑부분을 올려주세요. 다음에 이 부분을 최대한 올려서 다음 이 부분을 이 꼭지점이 여기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. 나머지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코어 프레임을 동시에 바크로 벌려 접어주세요. 다음 코어에다가 이 그립을 끼워 넣으면은 완성입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